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와 퇴직공제 신고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도급 조경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경공사 특성상 중공이 대부분 중공일에 가깝게 이루어지는데 원도급사에서 중공일 이전에 정산을 미리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공일이 들어있는 달에는 퇴직공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공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진행해도 상관없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직공제와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공제를 신고하고 근로내용 신고를 하지 않든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신고를 하되 퇴직공제를 신고를 하지 않든 퇴직공제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퇴직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조사로 추징금이 부과가 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만 주의깊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와 퇴직신고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